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저기 있는 집이 망가지기 전에 빨리 기술자 오두막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기적을 다그 사용해서라도 이거를 좀 빠르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죠. 호잇. 자, 재료 재료 좀만 더 넣으면 아 이제 다 됐네요. 좋아요. 자 빨리 만들어 만들어 오십시오. 저거 수리해야 돼요 저희. 그러고 난 후에 연구가 완료됐죠. 그러면 이제 슬슬 사냥도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사냥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조리 시간도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수류 연구, 이거 우물 업그레이드 이런 것도 한번 시켜봅시다. 이렇게 할게요. 자 만들고 있니? 사람들 오고 있니? 자러 갔나요? 어디 갔나요? 기적 중에 수리하는게 있을까요? 음, 없네요. 나 좀만 버티게 좀 버티면 될것 같은데 얘들 다 어디 간 거야 이거 건설자들 아니요 수리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지금 저녁이라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기다려보죠 자이 와중에 벌써 8명이 됐습니다 이번에 결혼시킬 사람들을 좀 지정해주고 싶긴 한데 지금 제가 기적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가 사원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사원에 사람들 지정합시다. 이 아이. 이 아이를 선택할게요. 됐어요. 자그 다음에 아니 여기 건설자 어디 갔나? 머리 아프죠? 자 그러고 난 후에 바로 또 건물을 하나 지어볼게요. 아까 전에 그 이런 식으로 농장이 해금이 됐죠? 이 아이를 어떤 식으로 지을까 좀 고민이긴 한데 여기다 지을까요? 이쪽에다 지을까요? 음, 좀고민이긴 났네요. 자. 얘가 면적이 커가지고 좀, 마땅한 자리를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 지을게요. 되나? 에안 되네. 여기다 야겠네자 일단 이쪽에다 게요됐어 아, a f 농업을 그 농업을 저희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농장도 생겨. 뭐 기타적인 것도 이제 앞으로 생길건데 먹을거는 한동안 걱정을 안해도 될거같아요. 자 그런데 이건 또 뭘까요? 뭔소리하는거야 이거? 음아 지금 기적이 부족하긴 한데 아니 미친 잠깐만 아 이건 아니잖아 낙수효과 포인트가 40인데 지금 60으로 늘어났죠?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호잇! 아 다행입니다. 깜짝이야.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기술자 오두막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그래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지정해서 바로 수리를 하게끔 지시 내릴게요. 이제부터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기적 포인트는 좀 아낄게요. 아껴야 될것 같아. Just around, 자, 이 아이는 태어난 거겠죠? 아 수리야 될게 상당히 많죠. 얘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수리를 해줄거예요 볼까요 한번? 하고 있죠? 게이지 올라가죠? 좋아 좋아. 자 이번엔 다른걸 수리하러 이동을 합시다. 자 두번째지. 됐어요. 한시은 났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농장만 좀잘 지으면 될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런 식으로 알아서 짝을 찾아서 결혼하게 됩니다. 초반처럼 제가 억지로 이렇게 매칭을 안 해줘도 돼요. 아,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뭘 해주면 좋을까? 자, 조리기구 연구하고 있고 나무 오븐은 지금 급한 게 아니니까 일단 내비둘게요. 자, 우물의 용량은 건설 기술을 개선하여 좀 증가되었습니다. 전보다 많은 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물에 관련된 거겠네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먼저 작업을 해야겠어요. 이렇게 연구를 지시 내리면 되겠죠. 아직은, 선행 연구가 안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수산부, 그 다음에 도로 내장치, 이쪽으로 내려갈게요. I see the 아, 이 조금 별문제 없이잘운영이 되고 있죠. 이건또 뭐야? 아, 뭐지금은거어관련이 없는 거네요 저것도 물이 얼면 문제가 생기는 것같 아, 네, 요거어떻만다쳤네이 자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사용해볼까요? 자 원기 회복일 것 같죠? 호잇. 좋아요. 일단 멀리서 한번 보죠. 우리 어느 정도 건설 했나요? 생각보다 면적을 많이 안 썼죠? 아마 이 게임의 행성 하나를 다 발전시키는 것 같긴 한데 이때가 되려면 아마 연구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해야지만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어디 보자. 지금 만들고 있니? 만들고 있죠? 자, 음식, 음식점 쪽에 뭐가 문제이길래 이렇게 범죄율이 좀 높지? 일단 전반적인 범죄율은 낮아요. 났는데 음식, 그 음식점 쪽이 지금 두 개밖에 안 되죠. 음또 먹고 튀는 사람이 있나보네요. 뭐 어찌됐건 좀 지켜봅시다. 요호! 자 지금 메시지가 떴는데 어 우물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대요. 한번 해봅시다. 분명히 업그레이드 하면 좋아질 것 같으니까. 테스트 한번 해보죠. 자 업그레이드 좋아요. 그리고 난 후에 자 농장이 완성이 됐죠. 사람을 지정할게요. 오잇 그리고 농장물을 오. 지정하시면 돼요. Oh no. Oh dear. Oh oh my. 뭐라는 아, 거야? 아, 너겟이 사라졌다. 어디 납치를 당한 것 같아요. 일단 늑대들한테 둘러싸여 있다는 메시지가 떴는데 한번 찾아 봅시다. 일단 수용을 할게요. 허잇. 자 지금 4분 동안 아이를 찾아야 돼요.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마을 주변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소리가 안 들려요. 여기도 없는 것 같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다른 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 늑대 소리 들렸죠? 여긴 아닌 것 같아요 이쪽인 것 같아요 여긴 것 같죠? 음, 마? 뭐라는 거야? 자, 이거를 음 불구덩이 불구덩이를 사용해달라는데 한번 테스트 를 해봅시다. 난 마가 아니란다. 불구덩이 있나요? 불? 음, 불구덩이가 없어요. 그 번개를 한번 활용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호잇! 됐나? 그리고 얘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해피하게 만들어줍시다. 충격을 아무래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왜 해피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없나? 아, 이거네요. 아이고! <웃음> 이건 제가 실수했죠. 아, 이런 실수를 할 줄이야. 분명히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기쁨의 활력을 선택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아이 한명이 죽여가지고 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평가가 안좋을거예요아 <웃음> 그래도 저를 맘에 들어 하네요 다행이네요 깜짝이야 잠깐 그 동안 이거 수리하러 간 사람 어디갔나 이거 아무것도 안한다고? 예 이게 아마 범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범위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수리동을 하나 더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죠. 이 아이를 하나만 더 만듭시다. 일단 답이 없네요. 지금으로선. 돌린 다음에 그 일단 이렇게 지울게요. 호잇. 그리고 여기는 재료들을 좀 빠르게 가져와서 자 빨리 날려줍시다 가져올게요. 호잇. 시간이 없어요. 아이고 아, 벌써 된거니? 하 <웃음> 부셔졌어요 다시 합시다 기록보관소 말고 자, 여기서 길숫자 오두막 다시 지을게요 빨리 지정합시다. 이렇게 옮겨줘야 돼요. 됐어. 으... 염력이... 쭉쭉 내려가기 시작했죠. 이렇게 쓰면 안된대. 하... 이거는 제업봅니다 여기다 놓고. 자, 또 선글 하기 시작했네요. 이건 또 뭘까요? 일단 돌부터 옮겨줄게요. 돌 하나. 돌두 개. 에라이. 자, 이거 먼저 합시다. 그리고 선글 한번 할게요. 금지 환경보호, 종교활동에 집중 아... 음... 그... 저는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잠깐만 그런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요 이거 아니 환경보호라니 얘들아 그... 에이, 모르겠어요. 자, 그러고 난 후에 여기 미션도 좀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어디 봅시다. 이거 만들고 있니? 응, 거의 다된것 같죠? 돌만 좀 옮겨줍시다.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그, 가시킬 스있 오두막에, 즉, 그, 작업자가 할당이 되면 바로 수리를 할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저희는 바로 다른 미션을 수행하러 갑시다. 채소를 발견해 달라고 하는데, 괜찮은 열매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건 뭐야? 거북이? 아니야. 용과. 이거 한번 테스트해봅시다. 자 이렇게 가져와서 자 농장 쪽에다가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과연 반응이 올까요? 요 좋아요. 그런 다음에 지겹다고 하니까 아 지형이 돌무지에서만 가능하네요 아, 나중에 돌무지에다가 건설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바로 지정합시다 너게 달당 오잇 됐어요 와. 제가 원한 대로 됐죠. 이제 인구 인구를 늘리는 게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회복도가 떨어지는구나. 미안하다. 자, 이렇게 해 놓고 연구 진행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일단 감시탑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힘. 이것도 운반력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고요 나지하나는 원료 가공을 해야지만 해금이 되네요 이쪽은 그럼 뭐나먼 뭐나먼 그 어디 어디쯤에 있을까요 한 연료 가공이라고 하니까 한 근데나마 그때쯤에 나오는 그런 연구를 해야지만 가능해야 할것 같은데 그래요 뭐 일단 이거는 안 뜬다고 하니까 내비두고 다른 걸 해보죠 샤머니즈샤머니즈로 연구합시다 그래서 연구가 완료됐니? 아 이제 36초 남았네요 자 그리고 수리가 거의 다 완료가 된것 같아요 좋네요 일동안 또 새로운 건물들이 생겼는지 한번 보고 아 사냥꾼의 오두막 그래요 이런 것도 좀 중요하죠 자 음식을 좀 많이 생산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옆에다 을까요 아니야 여기다 짓겠습니다 아, 기념해줘야지. 아, 잠깐만. 그런도 포인트가 왜 이렇게. 저, 바, 안 쓰니, 이거. 음, 해줍시다. 호잇. 기념해줘야지. 자, 일단 여기다 질게요. 아이고 포인트 괜히 썼네요 이럴 때 머리가 아프죠 자 활력 원기 회복 10정도 필요하죠 이거 좀 기다렸다가 바로 치료를 해줄게요 그래도 벌써 인구가 14명 정도 됐어요 정말 다행이죠 아이고 많이 아프지 좀만 버티렴 그러고 난후에음 노동자를 좀 고용하는게 어떨까요 호잇. 야 아픈아이 어디갔어 뭐 아픈 아이는 체력 수치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일단은 좀 기다려 볼게요. 10 됐니? 오케이. 자 여기서 체력이 다 건강도가 비슷, 비슷, 비슷한데 비슷 아, 치료가 된것 같아요. 그냥 내비둘게요. 자, 벌써 또 겨울이 왔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물을 이렇게 많이 보관을 시켜놨고 먹는 것도 13개나 보관을 시켜놨어요. 아, 이거 치료합시다. 자, 원기 회복. 이거죠? 호잇! 좋아요. 그래, 믿어, 믿어, 믿으라고. 자, 믿어야지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CP포인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뭐 어찌 됐건 지금은 좀 무난하게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애를 죽인 실수만 있다면 말이죠. 그거는 정말 음, 유감이에요. 자 수저안부도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근데 수저안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어, 시청을 지으면 거기에 사람들을 배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청 짓는데도 지금은 아직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을 좀 공부를 합시다 이쪽을 연구시키고 여기도 연료 가공 아 이쪽은 안되는구나 이거는 가능하겠네 일단 이렇게 할게요 얘들이 이제 번개에 맞아 죽지만 않으면 될것 같아 자 그러고 난후에 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물이 생산되는 것 같죠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물을좀더 지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웃음> 와우! 네, 여기다 지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건 여기다 지어야 될것 같아요. 상당하네요. 한12000 정도면 되겠죠. 음. 여기다 집 f 시다 응, 음? 왜 왜. 또물 문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자, 사냥꾼 지정을 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한 명밖에 안 되네요. 자, 사냥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저희가 감시탑을 좀 만들어야 되긴 할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래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죠. 또 CP 수치는 잘 오르고 있고요. 낚시가 필요할까요? 이건 좀 고민이긴 한데 굳이 안해도 될것 같아요 지금 음, 장례식도 배울 수가 없고요 이거는 좀 나중에 배워야 될것 같아요 이건 미끼, 인공 이런 거는 필요가 없네요 아! 원료 가공이 여기 있었구나 그 이거를 배우면 나머지 게다 배울 수 있겠네요. 그 전에 그래도 너겟들의 그 효율성을 좀 올려야 되니까 이런 거 먼저 합시다. 이런 거 먼저 하는 게나 맞을 것 같아. 요 옷도 만들어야 된다고? 잠깐만 우리가 아직 옷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 없을 텐데 없죠. 이거 연구해야지만 나올거에요. 자 옷에 관련된게 어디있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여기 채석장 있고 이쪽에는 옷이 없었죠. 야, 옷이 없잖아. 아이쪽 있었네요. 이거 좀 이따 연구를 합시다. 여기하고 여기는 중요하니까 다 찍어야겠네요. 그 의류하고 하나는 뭐였죠? 그래요 너겟의 이도 이속 증가시키는 거이두 가지는 중요한 게 맞으니까 일단 하긴 해야될것 같아. 자 그나저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도 저장량이 그래 업그레이드 되니까 많이 늘어났죠아까전엔 3000이었는데 이제 11000이 됐어요. 별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이 되네요. 자 두번째 우물도 완성이 됐고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저수저도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겠다. 저. 물 보관 용량이 그닥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어느새 지금 자식이 4명씩이나 생겼어요. 좋네요. 자 도르래 완료됐으니까 일단은 연료 가공 이거 먼저 합시다. 전 저수지 개선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양동이라던가 이런거 있으면 좋을것 같으니까 음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자 부족한거 없이 잘 버티고 있어요. 이번 겨울은 저번처럼 좀 고난스럽진 않을것 같아요. 지금 아주 번식하고 난리 났죠. 그래서 쌍둥이니? 쌍둥이일까요 아닐까요? 과연? 아 한명입니다. 그래요. 자, 어찌됐건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할게요. 아마 별일 없으면 초반에 위기는 넘어간 것 같죠? 네, 타워를 세우면서 방어를 하면서 네, 기술만 계속 찍으면 될것 같아요. 별일 없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